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위해 7,100여개의 병역지정업체에 배정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명부 병무청은 2018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만 5,000명을 7,100여개의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필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조, 생산 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 복무 제도로서 복무기간은 현역 병의병 대상자는 34개월, 보충력은 26개월이며 2017년 11월 말 현재 7,130개 업체에 2만 5,958명이 복무하고 있다. 2018년도 배정인원 15,000명 중 현역 병 이병 대상자는 6,000명으로 기간산업 분야에 5,468명, 방위산업 분야에 132명, 후계 농업 경영인 등 농업 분야야에 400명을 배정하였으며 보충력 배정인원은 9,000명으로 지방청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 구분 없이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현황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은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고졸 취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라며 이들이 해당 분야의 기술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